취소 문의 전화가 진짜 수십 통 수백 통이 왔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가이드이자 유튜버 마카오 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건의아닌생 지연이라고 합니다 네, 이 친구는 예전에 제가 마카오에서 생활했을 때 업무차 한번 와가지고 촬영을 같이 했던 그런 친구인데 자, 소개 좀 살짝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행 매거진 엘사에서 에디터로 근무를 했었고 퇴사 1주일 차 여행 에디터 문지연이라고 합니다 딱? 아 네, 여기 출연한 계기가 뭐죠? 계기는 뭐 딱히 없고요. 백수다 된 김에 오빠랑 같이 좀 여행업계 소식을 좀 재밌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렇게 출연하게 됐습니다 저도 여행업계고 이 친구도 여행업계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공통사항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두 안녕들 하십니까 이렇게 저희가 여행 종사자분들에게 안부를 좀 묻고 싶은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상황은 어떠하신지 그리고 앞으로는 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이렇게 저희가 찾아가서 인터뷰를 좀해봤습니 많은 분들이 여행을 좋아하시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뭐 3천만 여행시대 하면서 해외여행을 엄청 많이 떠나고 그리고 한국으로 오는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아졌는데 올해 이 상태가 터지면서 완전히 그냥 뭐 황폐화가 됐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행업계의 현황과 포스트코리아 이후의 미래를 여러분께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포스트코리아를 그랬어 포스트코리아시냐 <웃음> <웃음> 포스 코로나 시대 이후에 여행업계는 어떻게 될지 전망에 대해서 여러분께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그러분 질문 좀 해봐 준비하고 있다며 근데 사실 제가 가장 궁금한 거는 지난달 평균 수익이 어떻게 되는지 제일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제 지난달 수익을 말씀드리자면 어마어마하죠? 진짜 이런 액수를 벌어본 적이 없는데 이때까지 바로 영원 영원이에요 영원 진짜 이 사태가 발생하면서 1월달에 여행업계는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심각한데 초기에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심각했던 거 아시죠? 그래서 제가 대만분들을 가이드하고 있었는데 취소 문의 전화가 진짜 수십 통 수백 통이 왔어요 한국 못 가겠다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저는 1월달에 이미 실업자가 된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손님이 없으면 일이 없거든요 그리고 우린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뭐 월급이란 게 없어요. 일을 해야 돈을 버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2월부터 6월까지 그냥 빵이에요 빵. 아, 이거 두고 뭐 싶었어요. 오빠 어? 내가 밥사줄게 알겠습니다. <웃음> <왜 웃음> 안 되겠다. <웃음> 아니 그러면 은 통장이 통장이 된이 상태에서 <웃음> 통장 <웃음> 직업을 바꿀 생각은 없었어요. 제가 많은 질문들을 받아 봤어요. 이런 질문으로 근데 저는 솔직히 제 직업을 너무 사랑합니다. 너무 좋아요 제 직업이 사람들 만나는 것도 좋고 중국어를 계속 사용하면서 소통하는 것도 좋고 그리고 한국을 알리는 그런 자랑스러운 직업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직업을 그만둘 생각은 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참 멋진 오빠입니다 <웃음> 감정이 일도 <1도> 없는데 <웃음> 아 근데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어 사실 이게 안정화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만약 올해 백신이 개발이 된다면 그래도 조금 빨라질 수는 있겠죠 근데 아무래도 올해는 힘들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내년이 돼서 이제 뭐 안정화가 좀 됐다 해도 안정화가 된 거지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를 봐도 우리나라 굉장히 안전한 편인데 중요한 게 확진자가 수일 동안 0명이 돼야 안전한 거지 하루에 몇 명이라도 생겼다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완전 안정 상태는 아니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마카오나 대만처럼 수십일 동안 0명이다 그러면 그게 안전화된 상태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또이 안전한 국가와 안전한 국가 사이의 여행만 이루어진다면 그건 또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게 힘들 거라 이거예요. 어떻게 그거를 이제 그 나라만 콕콕 집어가지고 너네는 안전하니까 너네만 와. 어, 이게 좀 말이 쉽지 국가 관계도 따져야 되고.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힘든 상황이 앞으로도 좀 지속이 될것 같은데 앞으로 좀 가이드업계나 아니면 여행업계가 어떻게 변할 것 같은지 좀 제가 보뭐 뉴스로 듣기에는 매년 지속될 확률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행하는 방식이 좀 달라지겠죠 예를 들어서 항상 유명한 곳만 가잖아요 유명한 곳만 가면 분명히 사람들이 가득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걸 선호할 수도 있어요 좀 약간 사람들이 잘안 가는 관광지 그런 쪽으로 많이 치우쳐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어 그런 곳을 많이 관광 개발을 해서 좀 상품으로 내놓는 여행사들이 좀더각광을 받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온 단체관광 같은 경우에도 사라질 위험이 좀 있는 건가요? 사라지진 않을 것 같은데 굉장히 줄어들 것 같아요 왜냐 단체관광이 뭐예요? 그말 그대로 단체예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여행을 하고 같이 식사 하고 같이 뭘 다녀요 어, 근데 이 바이러스가 좋아하는 게 뭐예요? 사람들 모여있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패키지 투어 보다는 폭규모 프라이빗 투어 같은 거 가족들만 하는 여행 투어 그런 쪽으로 많이 발전이 될것 같아요 가격이 좀더 비싸도 안전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그쪽을 선호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힘든 상황이 또 와도 계속 가이드를 하고 싶은지 나못고 살아요 아니, 때려쳐야지 그러면 그때 도서 <웃음> 아니 아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아, 내가 언제 그랬어 제 직업을 너무 사랑합니다 지금 사랑해도 돈이 없으면 못 살아요. 돈이에요 사랑이에요. 갑자기 방금 사랑했는데 사랑을 돈 때문에 버렸잖아. 요아그 사랑하고 이거 이런... 갑갑. <웃음> 그렇죠. 당황스럽네. 그러면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지? 해외여행을 계획하시고 생각하는 분들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제가 이 분들을 다 말릴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하지만 좀 조심히 확실히 좀 안전된 곳을 선택해서 가시면 좋겠어요 물론 요 근래가 아니라 나중에 세계적으로 좀더 안정화됐다는 그런 뭐 공표가 나온다 그러고 나서 좀더 생각하셔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언제 가실 건데요? 그래서? 내일? 네? 네! <웃음> 오늘은 저희 업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다음하는 이 친구 무슨 일하죠? 여행 에디터요. 네, 여행 에디터라는 직업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각종 질문을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마카 어권이었고요. 저는 지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